중간에 어, 잠이 오거나 그러면 뒤에 서 있으면 돼요. 나가서 괜찮으니까. 여기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되고. 어, 두개 정도를 할 거고 집합 건물은 제가 할 거긴 한데요. 기본 내용은 알려드리는데 나중에 이건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가성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음, 다음 주에 오면 아마 그 계약 해제 부분을 OX로 풀 거고 어, 그 다음에 오면 어, 집합 건물을 한번 더풀 거예요 ox로 그래서 한번 계속 아마 올라가긴 되니까 보시면 되는데 어그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어려운 게요 담보가등기가 잘와 닿질 않아요 요게 담보가등기가 명의신탁은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 번 들어서 그, 그 그림만 그리면 금방 따라가지는데 담보가등기가 아마 시험이 끝날 때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어. 푸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웃음> 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은 어떻게 돈을 빌리죠? 거의 은행에 가서 빌리면 거의 대부분 저당권 설정하지 않나요? 네, 그게 담보물권이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돈을 갚지 않아요. 자, 예를 잠깐 들어보면 지금 이게 제가 그 특별법을 강의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민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대려 연결을 하려고. 어,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렇게, 어, 돈 1억을 빌려갑니다. 갑이.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거죠? 채권자가 되고, 어, 이 사람은 채, 예, 네, 무자가 돼요. 요건 뭐라고 부르죠? 그냥? 음, 채권 그러는데, 을에서 보는 시각은 채권이고 갑에서 보는 시각은 채무일 거예요 갚아야 될 돈, 얘는 받을 돈, 받을 돈이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가 돈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갚지 않을 수가 있잖아못 갚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요 갑의 재산권에다가 뭘 설정한 거죠? 음, 저당권을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요 자 여기서 질문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아 갑이죠, 그렇죠? 대내적, 대외적, 전부 다 갑이잖아요, 지금. 자 이게 채권인 거고요. 이게 주된 거죠. 요거 요걸 뭐라고 부르죠? 어 종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돈을 빌려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전 소비 대차계약이라 그래요. 자어 금전을 집어넣어 볼게요. 금전 <웃음> 소비, 어, 대차,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와서 소비하고요 그리고 다른 물건, 대차, 다른 물건으로 갚겠다, 변제하겠다라는 게 소비대차예요 음, 임대차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임대차잖아요, 임대차 임대차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자그 물건을 줘요 그 물건을 반환하죠. 그 물건을 그리고 차임이라는 사용료를 냅니다. 그죠? 여기는 소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려갖고 소비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물건을 줘요. 그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사용하면서 보통 이자를 주기도 하고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해요. 근데 이 소비대차는 소비하고 다른 물건을 주는 거고 임대차는 그 물건을 돌려주는데 사용료를 내야 돼요 반드시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 사용대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차도 그 물건을 돌려줘요 똑같이 그 물건 그 물건을 반환한데 여기는 뭐가 돼요? 네, 무상해요 여기는 그게 차이에요 그래서 대차 계약은 총세 가지가 되는데 우리 셈은 임대차만 셈에 나와요 쓰지 마요 에? 그러면 지금 요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 돈을 빌려간 다음에 그 돈을 소비해버리고 그 만침의 가치를 변제하는 거예요 그 돈을 주는 건 아니죠 돈에 보면 일련번호 있는 거 아세요? 그럼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소비해버리고 다른 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거 아세요? 보릿고개? 몰라야 되는데 그래요. <웃음> 근데 보통 보릿고개는 옆집에서 예를 들어 쌀 대박 빌려 갖고 와요. 쌀 대박 그걸 먹고 써서 소비하고 가을에 추수해 가지고 다른 쌀로 변제를 해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걸요. 쌀? 소비 대차 계약이에요. 애를 들면, 쌀 소비 대차 계약이야. 그게 어, 이자도 되고 무이자도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 더 설명을 해볼게요. 돌아와서, 자, 요게 채권이 주가 되고 요게 종이 되잖아요. 이걸 주종관계라고 해서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음, 이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아, 운명을 같이한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1억을 받을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채권을 누구한테 대신 병, 나 대신 당신이 받으세요. 하고 채권을 이전을 했어요. 이걸 채권 양도라 그래요. 채권 양도. 그러면 채권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요. 너 가면 나도 가. 주인이 가면 요 종이 가는 거야, 종놈이. 주인 가면 종놈 가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음, 수반성 이걸 이전이라 그래요. 너 가면 나도 가. 그래서 부종성 운명을 같이한다. 수반성 너 가면 나도 가. 근데 이 친구가 얼마를 갚았어요? 저번에 9,500을 갚았네. 근데 500만을 갚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집을 경매를 붙일 거예요. 그럼 500만 원만큼만 경매를 붙여요. 전체를 붙여요. 음, 전체를. 그래서 전부를 변제 어, 받을 때까지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불가분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담보물권의 특성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여기에 저당권은 어, 물상대위가 또 하나 있죠 물상대위, 보상금, 보험금을 압류하는 거. 그럼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이야기하냐 담보가등기 하다가 요 가등기 담보 아 가등기가 먼저 들어오고 담보가 들어가지만 거꾸로 담보 가등기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자, 우리가 요걸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냐면 어, 매도담보라는 게 있네요 매도담보 매도담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양도담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처럼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담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비전형 담보라 그래요. 요 저당권과 유치권은 어, 전형 담보, 민법전에 규정된 담보, 이건 민법전에 규정이 안된 담보, 비전형. 이게 안이비 자예요. 그렇죠? 요렇게 돼가지고 우산 쓰고 있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서 있잖아. 그, 이렇게돼 있고,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어, 비광이야. 왜 비광이야? 비광이, 광이 아니기 때문에 비광인 거야. 그래서 광이 세 장이 모이면 2점. 그죠? 근데 비광을 뺀 광이 세 장이 모이면 3점이야. 그러지 않아요? 고돌이 못 쳐요? 어, 치죠. 요 비광이 들어가면 2점이라고. 요게 광이 아니기 때문에. 광이. 그니까 러 얘는 뭐예요? 얘들은 비전형이라고 해요, 비. 아니, 비자에다가 법전. 예, 법전. 어, 법전에 규정이 안된 담보물 거냐. 그럼 얘들은 전부 다담보가된 길을 모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자, 외도 담배는 어떤 거냐면, 자,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얘가 돈이 필요해. 1억이. 1억이. 그래서 이 친구가 을한테 가서, 야, 너 1억에 내집 사. 내집 사. 그리고 내가 1년 뒤에 1억을 주고 다시 사올게. 자, 그럼 얘가 매매를 할 거야. 얼마예요? 1억에 3억짜리 집을 매매한 거야. 그럼 소유권 이전해야 안 해? 이전 등기하고. 자, 누가 사용해 지금? 그걸 소유자가 누구야? 을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 날짜에 값이 얼마에? 1억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환매가 매도담보야 그래 원래 환매는 실제 매매가 아니야 어, 이건 요, 요 1억을 빌리는 대가로 매매 형식을 빌리는 거야 팔았다가 이 친구가 못 사가죠? 그럼 얘가 뭐야? 3억짜를꿀꺽 먹는 거야 그럼 청산 절차가 걸쳐 안 걸쳐? 아, 청산이 뭐냐면 원래 3억이잖아. 3억 빼기 얼마? 1억은 얼마? 2억을 원래 얘가 줘야 되거든. 근데그 절차를 걸치지 않고 매매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얘가 안 사가면 그 기간 내에 얘가 먹어본다고. 이해 돼요? 그럼 결국 이 1억이라는 것은 매매 대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담보대금이죠. 그 대출금이죠. 이게 매도담보야. 매도담보 매매 형식을 빌는 돈을 빌려오는 거라고. 그럼 소유권 이전된 게된 거죠? 소유자 의리야자 이제 조금이 달라지는 거 봐봐요. 그럼 양도담보는 뭐냐? 양도담보는 자 갑이 집이 있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3억짜리 집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1억이 필요한 거야. 1억이 그 1억을 빌려오는 거야. 빌려왔죠? 매매대금이 아니야. 빌려온 거야. 이건 빌려온 거야. 이건 매매대금이고 이건 빌려온 거야. 그럼 얘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보통 저당을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갖다 놓은 거야. 등기를. 사용수익은 누가 해? 얘가 한다니까? 사용하고. 수익은 얘가 해. 그러면 겉으로 소유자는 누구처럼 보여. 음을 응, 거.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야? 어 갑거야. 얘가 여기 위에 매도 담보. 소유자 누구야? 내부적으로. 을 우리야 다. 대내적 대외적 다 을이라고. 얘가 소유자라니까. 매매했다니까 그냥. 여기는 돈을 빌려오면서 빌려오면서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거야. 저당권처럼, 뭐, 저당권 등기 하나, 그 이전 등기 하나, 무슨 상관이야. 아, 이해 안 되면, 요게 뭐예요? 어? 자, 여기 가의 집이요. 가이 이해 되죠? 근데 여기 가베 집이 있는데, 여기에 냉장고가 있는 거야. 500리터 뒷짜리 근데 얘가 돈이 필요해. 천만 원이. 그러니까 얘한테 냉장고를 짊어지고 내려가. 이 깔, 깔끔하걸. 그래서 여기다 냉장고 갖다 놔. 그 500을 빌렸어. 다시 올라와서 돈 갚으러 가 다시. 그럼 냉장고 500 갚고 냉장고 또 다시 들고 와야죠. 낑낑거리고. 그렇게 뭐할필요 있어. 냉장고는 내가 계속 쓰고 소유권만 네가 가지고 있어. 내가 돈못 갚으면 그때 냉장고 내려보낼게.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돈 1억 빌려오면서 등기만 갖다 놓고 사용수익은 얘가 하는 거야 계속. 알아듣나요? 이게 양도담보야. 오케이. 등기는 누구한테 있고? 얘가 소유자라니까. 냉장고 누가 사용해? 감히 사용한다니까. 채무자가. 됐죠? 이게 양도담보. 자 가등기담보. 갑이 집이 있고, 을한테 1억을 빌려오는 거야. 1억을. 빌려오는데, 얘는 양도가 아니야. 여긴 가등기야. 그러니까, 내가 5월 1일 날돈못 갚으면, 그때 요 소유권을 당신 앞으로 가져가라. 하라고, 거짓골로 요 가등기를 해놓는 거야. 이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게 아니야. 여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거고. 제말 알겠나요?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지만 사용수익은 누가 해? 가? 그 다음에 여기는 돈 1억을 빌려왔지만 여기는 가등기가 돼 있는 거죠. 어 요렇게 이해 되나요? 근데 여기 매도담보는 청산절차 걸쳐서 안 걸쳐서 안 걸쳐서 근데 이 두놈은 걸쳐야 돼. 이게 왜 이런 청산절차가 뭐냐면 1억 빌려왔죠. 그럼 얘가 이 집을 진짜 가져가려면 지금 차입금이 얼마야? 2억이죠. 2억은 주라는 거야. 그게 포인트야. 다시 여기 1억 빌려왔죠. 이집 얼마야? 3억짜리죠. 그럼 얘가 돈못 갚았죠. 그럼 본등기 실행하겠지. 가등기에서 소유권 가져갈 때에 차액금은 돌려주세요. 이게 2억을. 이게 청산 절차야. 이 가등기 담보의 핵심이 청산 절차예요. 핵심이.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제가 아마 그걸 간혹 이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사채업자 기억나시죠? 명동 사채업자 해가지고 깍두기 껴가지고 강제로 뽑 이렇게 빼내는 것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있는 거야. 옛날에 1980년대에는요. 은행에 가서 대출이라는 걸못 받아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출을 못 받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 끝난 게 1953년이죠? 그죠? 아, 6.25 터졌잖아. 1960년에. 아, 맞나? 53년 끝났죠? 그리고 재건 사업을 해야 되잖아. 도로 놓고 항만 사업하고 고속도로 깔아야 되고 철도 깔아야 되는데 그 은행에서 대출을 가져가서 써버리면 돈이 없다고. 이게 돼요? 그럼 한국은 막, 막 돈을 찍어내면 될거 아니야? 한국은행이. 우리는 못 찍어. 통화량이 제한된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마음대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고. 그럼 그걸 일반 시민들이 가져서 대출받아가지고 막 접어, 다른 거 해버리면 기간 사업을 못하니까 1980년대에 대출이 금지됐었다고. 우리 아버지는 1980년대에 대출받아가지고 사업했는데요. 그럼 그 사람 빽이 왕뺑이야. 어, 일반인들은 절대 대출 못 받아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치, 대출을 못 받으니까, 얘가 사업을 해. 그럼 어디 가겠어? 사채업자를 갈거 아니야? 명동 사채업자를. 그죠? 그럼 얘한테 1억을 빌려봐. 그럼 얘가 물어봐. 너 맡길 집 있어? 그랬더니 뭐, 자기 집이 있다는 거야. 음, 5억짜리가. 요렇게. 5억짜리가. 그럼 내가 1억 빌려줄 테니까, 그럼 너이치 집, 너집못 갚으면 나에게 주라. 하고 약속을 맺는 거야. 그 약속이 두 가지야. 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무엇으로, 무엇으로, 집으로, 요집 있죠? 요 집으로, 대물 변제를 해. 대물 대물변제, 변제, 변제, 대물 변제를 약속을 하면서, 예약하면서, 여기다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양도담보라 그래. 그럼 소유자가 을이 아니지. 내부적으로 누구야? 갑이야. 사용 수익도 누가 해? 갑이 한다고. 등기만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을. 자, 두 번째 방법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맺으면서 대물 변제를 한 거야. 대신 집으로 주겠다. 그걸 등기부에다가 표시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예, 가등기로 담보를 한다고. 이거 다 등기 담보야.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배우는 민법에서 배우는 가등기 가등기 나오잖아요. 그 가등기는 청구 보전 가등기라 그래. 그래 가등기가 두 종류야. 두 종류. 본 등기를 받아올 조건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등기부상에다가 가등기란걸해 놓는 거. 이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고 얘는 대출을 받으면서 그걸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을 담보 가등기라 그래. 이해 되나요? 자, 그러면 얘가 자 이제 여기 돈 갚아야 돼, 못 갚아야 돼. 갚으면 어떻게 해? 못 갚아야지. 아이 참말아. 아니 갚으면 진도가 안 나가. <웃음> 갚았는데 뭘갈쳐 그러면. 이제 안 갚았어 이제. 못 갚은 거지.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을이란 사람이 깍두기를 보내. 그래서 막 때려 패. 그리고 강제로 쫓아내. 이게 돼요? 드라마. 그죠? 쫓아낸다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엄마 울고, 아빠는 뭡니까? 뭐, 죄 죽은 척막 여기 서 있다가, 며칠 뒤에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돼. 자살. 엄마는 생활고에 찌들려서 또 일찍 죽어. 그때 문틈하게 쳐다보고 있던 꼬맹이가, 예, 어, 어본 거지. 그랬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시간이 훌쩍 뛰어넘는 거야. 그 꼬맹이가 고아원 들어간 끝까지 보여준다고, 드라마가. 그러다가 갑자기 시간이, 어, 20년 뒤로 또 넘어가죠. 그러면서 뭐예요? 밝은 하늘에 글절. 그렇죠? 자전거 타면서 콧노래 부르는 남학생이 나와 그렇죠? 그리고 부딪힌다고 싹당머리 없는 여자애가 글절. 그렇죠? 그 싹당머리 없는 여자애가 사치없자 딸이었던 거야 <웃음> 왜? 아, 그런 드라마 많았다니까? 그 당시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94년도 이후에는 이이 이 가등기 담보가 판례가 거의 없어져요 왜? 은행에서 대출을 다 해주니까 자. 험용이라고 보시면 보는데 자이 친구가 돈을 갚지 못했죠 이거 그죠 돈을 못 갚은 거야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집어도 되죠 대략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자돈못 갚았어 그러면 자 이게 봐볼게 요 이렇게 이걸부터 이야기하거든 거의 대부분들이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 통일해요 맞아요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 통일해 그래서 아까 제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있죠? 그게 그대로 적용돼요. 여기도. 근데 신경쓰지 마. 절대 안 물어봐. 우리 시험에서. 자, 그럼 예칭 요합이 변제 날짜가 도래했잖아요 여기가 변제 날짜야. 변제기가 원래 약속을 했어. 1억을 갚겠다고. 근데 갚겠어? 못 갚았어? 못 갚았어. 변제를 못 했다고. 그러면 요의리라는 사람은 요 가등기를 아니면 아까 양도담보. 둘 차이 아시겠죠? 가등기는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된게 아니에요. 가등기만 돼 있는 거. 본등기 받아와야 돼. 요건 지금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둘 차이가. 자, 그럼 돈을 못 갚았죠? 그러면 을은 이 집을 가져오려고 할거 아니야. 그 가져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실행통지한다 그래. 실행통지. 야, 갑. 너돈못 갚았으니까 내가 집 가져올 거야 어, 준비해 하고 실행통지를 보내 그럼 이 실행통지가 누구한테 도달이 돼 누구한테요 지금 음, 나중에 나올 건데 을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취득자가 있어 이세 사람한테 내가 집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통지를 하는 거야 통지를 했죠 여기는 서 이제 여기는 누구한테 갑에게 도달됐다고 그럼 누가 통지하는 거야 이걸 실행통지를 의리하는 거야 당신 집 가져오겠습니다 요거요 그리고 통지가 어떻게 되는지 도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개월이라는걸 줘요 2개월 요 2개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산 기간이라 그래 청산 기간 그 그러니까 2개월 내에 자 변제를 했느냐 자 변제를 또 못한 거야 갑이 자 이제 요기까지 가자고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제. 갑이 돈을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어, 못 갚았어. 그럼, 을은 집을 가져오려고 하겠죠? 이때 가장 가담법이 80년대에 만들어질 때 가장 포인트가 청산 절차를 걸쳐라였어. 그럼 이 실행 통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 청산금이에요. 청산금이라는 것은 요거 요 금액, 요 금액과 요 금액을 공지한 거예요. 그 금액을 공지한 걸 청산금이라 그래. 어, 중요한데 지금 참면안 되는데 눈 떠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하이라이트야 이게 자1번 그러면 여기서 청산금을 청산금을 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산금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청산금 계약은 자기가 빌려준 피담보채권 액수 있죠 목적물 금액 있죠 그러면 자 해볼게요. 목적물 금액에서 얼마를 빼요? 피담보 채권, 빌려준 거, 요 피담보 채권을 공제를 해. 그럼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게 청산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집이 얼마였어요? 어, 5억. 아, 나 많이 썼다. 3억만 합시다. 이. 예, 예, 3억. 피담보 채권이 얼마예요? 1억. 그럼 얼마가 남아? 예, 2억이 청산금이 있음을 통지하고, 내가 집을 가져오겠습니다. 요걸 통지해 주는 거야. 이해 되겠죠? 이 실행 통지는 청산금을 알리는 거라고. 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어,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집에, 요가의 집에, 적지 말아요. 가의 집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어, 지금 을이, 의리, 을이, 의리. 담보가등기권자잖아 지금. 그죠? 근데 여기 앞에가 요 앞에 요 담보가 된게 앞에 다른 저당권 있었나 봐. 다른 사람 거에요 그리고 요 뒤에가 저당권 이 있었나 봐. 후순위 저당권자가 됐죠. 그럼 이 친구가 요 집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면 요 선순위 저당권자 이 채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얘가 책임을 져. 왜 그럴까요? 이 집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저당권은 항상 따라다녀. 그죠? 그럼 이 이런 저당권을 책임져야 돼안 져야 돼? 저지 돼? 소유권을 가져왔으니까. 그럼 청산금을 계산할 때이 3억에서 자기 돈만 공제하면 안 돼. 왜? 이건 내가 빌려준 돈 아니잖아. 선순위 거. 그래서 여기 청산금을 계산할 때 누구를요? 선순위 채권액도 어떻게 된다?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해서 계산해야 돼요. 단 후순위는 공제해야 해. 오케이. 이건 책임 안줘 내가. 얘는 가등기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내잖아요.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지. 그래서 여기는 선순위권은 공제를 하는데요. 자, 후순위 채권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자, 두 번째 가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자, 세 번째. 그러면 통지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가 문제가 돼요. 이 실행 통지를 채무자에게만 할 거냐? 그죠? 이 집이 채무자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물상 보증인 거야. 돈은 얘가 빌려 잃억 근데 물상 보증인이 집에다가 담보가 등기를 한 거야. 요 삼자 거. 그러면 어 채무자. 그다음 또 누구예요? 예, 네, 물상 보증인. 그다음 세 번째가 누구냐면 담보가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매수한 삼자. 제 삼자 소유권 취득. 가등기 담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예요이 사람에게 모두 통지를 해야 돼. 모두. 만약에 이 사람 중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통지는 무효입니다. 통지가 무효라는 것은 나중에 가서 소유권 취득 못하게 돼 있어요. 이세 사람한테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돼요. 이건 모두.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애워버려야 돼. 채무자물상보증인 삼취득자라 그래. 삼취득자는 모두 통지가 돼야 돼. 자, 네 번째, 이제. 자, 여기 지금 실행통지를 누가 했어요? 을이 했잖아요. 근데 을이 실행통지를 했는데, 실행통지를 했는데, 실행통지를 했는데, 어, 자기가 이자를 더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자 계산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2억이 아니라, 자기 그 피담보채권에서 공제를 한 1억 2천을 했어야 된다고. 근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자기 피담보채권을 공제를 안한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채권자 을이 갑한테 야을 아니 갑 내가 통장 거 있지 잘못한 거 같아. 더 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네. 나그 피담보채권 다시 계산할게. 하고 요 채권자가 자기가 통제한이 실행 통지를 채권자가 이걸 다툴 수 있냐? 어 있다 없다. 이, 이건 없어요. 자기가 실행 통지를 했는데 실행 통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다시 통제할 수 있냐? 안 된다고. 그와 반대로 다섯 번째 채무자는 등. 이건 채무자 등이라 그래요. 왜 등일까? 세 사람 채무자 물상 삼취득자 등은 자. 이 청산금을 금을 다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왜 다투냐면 지금 여기 청산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집에서 빌려준 돈 1억 빼서 금액이 2억이잖아 그럼 선순위가 있었어 1억짜리가 그러면 자기 거 집에서 자기 거 플러스 1억 빼면 1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수지 거 포함시키면. 됐죠? 이때 가장 이 1억이 나오고 2억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얘. 집값이야. 집값이 시장 가치가 4억이야, 지금 현재. 근데 얘를 살짝 내려. 3억으로. 그럼 3억, 1억, 2억. 3억, 2억, 1억. 들잖아요. 그 원래 지금 시장 가치는 4억이야. 이게 되나요? 그럼 이 사학의 이 집값을 요시장가치요집값의 사학을 누가 정할 것 같아요 시장가 치 정할까요 아니면 채권자 의리 주관적으로 계산할까요 어요 가격은 채권자가 요 청산금을 계산할 때요 집값 요걸 어 채권자 의리 채권 채권자가 어 주관적으로 산정을 해요 그러면 객관적 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잖아. 객관적 시장 가치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때 채무자 등에게 이 청산금을 다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야. 그럼 청산금을 다툰다는 말은 야, 너 집값이 잘못 계산됐으니까 나 등기 못 넘겨 준다. 본 등기 못해 준다. 이걸 다툴 수 있다고. 다시 청산금을 계산해서 다시 통지해라. 어, 그걸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제말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자여기 그다음에 여기 네번 다섯 번째 그럼 아까 여기 후순위가 있을 수 있죠 후순위 그럼 후순위 후순위는 후순위 후순위 채권자는 요거 빨간색 아닌데 후순위 채권자는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네, 다툴 수 음, 없어요. 그 이유는 이야기할 게 있다가 자 대략 실행 통지가 뭔지 아시겠죠? 느낌 와요? 자 그럼 이게 도달이 됐다고 그리고 청산 기간을 2개월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청산 기간이 뭐냐 첫 번째는요 어,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변제 날짜가 아니에요 이건 약정 변제 날짜잖아 돈 빌릴 때 자기들끼리 약정한 변제 날짜잖아요 그럼 요 청산 기간 이 청산 기간은 뭐냐면 법이 정해준 채무자에게 변제 날짜를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채무자에게 요 2개월 동안 변제를 한번더해 봐라. 하고 변제의 기회를 법이 주는 거야. 채권자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빨리 청산금 줘. 집 가져오고 싶다고. 근데 법이 2개월을 더 주라는 거야. 채무자가 갚을 수 있도록 한번더 줘라. 기회를. 이게 청산 기간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봐 봐요. 요 집값이 요 집값 청산금을 계산할 때 집값이 높아야 청산금이 많죠.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청산금을 많이 주면 얘보다 뒤에 있던 후순위 채권자가 있을 거 아냐.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으로부터 받아갈 금액이 많을 거야. 자, 집값이 비싸게 책정이 되면 청산금이 많겠죠. 그럼 청산금을 많이 주면 요 가등기담보 뒤에 후순위 채권자가 받아갈 금액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청산금 집값이 낮게 책정됐다고 시세보다 낮게. 그럼 여기서 후순위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친구는 후순위 어, 채권자는. 뭘 청구해요? 청산 기간 2개월 내에 자기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았거든, 1억을. 내 집을 담보로. 근데 변제 날짜가 12월 3 1일이래요 그럼 12월 31일 날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은행에서. 10월 달에 경매 붙일 수 있나? 내 집을 은행이? 못해요. 왜? 약속한 변제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이 2개월 내즉 변제기에 도래 전이더라도 자기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2개월 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이게 청산기관이에요 그래서 청산 기간 2개월을 주는 것은 채무자에게 변제 기회를 한번 주자. 그럼 두 번째는 후순위 채권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2개월 내에다가 이 집을 경매 붙여버린 거야. 그럼 경매 붙여버리면 경매 붙이면 어른 소유권을 못 가져가요. 이제 뭘로 가냐? 저당권처럼 경락 대금이 나오면. 경락대금으로부터 받아갈 수 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경매를 붙이면 감정평가를 누가 해요? 법원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겠느냐. 그럼 후순이자도 먹어갈 게 있지,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눈, 눈치가 빨아야 돼요. 빨라야 되는데. 담보가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귀속청산. 느낌 와야 돼요. 소유권 가져오는 거. 두 번째는 경매예요. 공적 처분. 공적 처분. 사적 처분이 아니라 공적. 국가의 경매권을 통해서 배당을 받고 끝내는 거. 근데 얘는 안 내, 셔에 왜? 얘는 저당권과 같기 때문에. 우리 셈은 얘를 내는 거예요. 이 절차를. 요렇게. 그러면 자, 지금 두개 청산기한 지났죠? 그럼 채무자가 갚았어요? 못 갚았어? 또? 어, 변질를 못한 거야 변질를 못하면 어때이제는요자 1번 채권자 을은 청산금을 주는 거예요 청산금을 누구한테 줘요? 갑에게 채무자에게 주면서 플러스 뭘 갖고 온다 예, 본등기를 가져오는데 둘 간의 관계가 동시행관계 그래서 아마 영어 임무 오늘 두번 안에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의 전담이 뭐요? 구청이요. 청자가 이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본등기는 동생 관계입니다. 그 청산금 지급해요. 그게 그 마지막에 구청.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동생 관계야. 동생 관계. 요 요게 동생 관계다. 자두 번째. 만약에 아직 채 무자가 갑이 여기 갑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자가 아직 청산금을 못 받았어. 이 되죠? 청산금 못 받았다고, 안 줬다고. 청산금 못 받았는데, 청산금 못 받았는데, 어, 어, 예를 들면 돈이 생겼어. 노또? 어, 노또가 된 거야. 노또가. 돈이 생긴 거지. 그러면, 자, 여기 변제 날짜부터, 지금까지 밀린 이자가 있을까? 지연 이자. 그렇죠? 그래서 원금 플러스 지연 이자를 변제하고 그렇죠? 변제하고 요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를 말소해 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가능해요. 다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청산금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 변제 말소라 그래 이걸 이걸 변제 말소라고 하는데 저는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그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거야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 3자에게 이미 그 부동산이 이전돼 버린 거왜 그러냐면 여기는 청산금 본 여기 본등기 잖아요 근데 아까 청산금만 어, 지급되면 되는 경우도 있었죠.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요 채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선이,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노또가 되더라도 변제말소가 안 돼. 알아듣나요? 그 다음에 변제기로부터 몇 년요? 이 네, 예, 10년이 경과가 됐으면, 변제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음, 말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선이 10년 그래요 저는 선이 10년, 선이 10년은 변제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러는데 참잘 나와요 여기. 근데이 선이 3자한테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가등기 갖고는 안 돼요 양도담보를 이해해야 이게 넘어간다는 걸 알거든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니까 제말 이해돼요? 어, 이게 지금 네파토리 요구예요 가장 핵심이. 요게 머릿 속에 있으면 얘는 풀어요. 근데 요걸 사례형으로 문제를 또 내요. 사례형 아까 값을엑를하면서자 그 아무것도 아니요. 아 자다 보니까 끝났지. 아, 졸다 보니까 끝났지 뭔 이게 뭐 어렵다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봐봐요. 지금 요게 어떻게 보면 부르죠. 사채업자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억 빌려주고 5억짜리 집을 가져가는 거. 이걸 잡겠다는 거잖아. 청산 절차를 걸쳐라. 너왜 1억 빌려주고 5억짜리 집 가져가냐. 나머지 차액금 청산금 사악이 있으니까 그거 돌려주고 집 가져가. 그랬던 거야. 그럼 사채업자가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이익을 봐요 안 봐요?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사채업자가 없어지면서 저축은행이 생긴 거야 그 뒤로 그래서 토마토 저축은행 스마트 저축은행 이게 생긴 거지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지 그게 걔들의 꿈은 전부 다 은행권을 만드는 게 꿈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저축은행이 나무하다 보니까 통합을 시켜버렸죠 은행들을 또 통폐합을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 자, 자오지간 자, 자, 이제 와봐요 오면 지금 얘가 1억 빌려줬잖아. 그건 집이 얼마야, 지금 여기서 아까? 어, 3억이라고 합시다. 에? 1억 빌려줬는데 집이 3억이라고. 그죠? 그면 자와.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집을 가지니까 이걸 잡겠다는 거 아니야. 1억 빌려줬는데 집이 9천여. 가등기 담보가 적용될까, 안 될까? 1억 빌려줬는데 1억이야. 적용될까, 안 될까? 혹시, 이상, 미만, 이런거 알아요? 왜? 5층 이상, 그럼 5층이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 5층 미만. 5층 이하. 자, 그러면, 이게 초과해야 돼. 초과. 그럼 1억이요. 얘 예, 1억이고, 그럼 적용해 자, 극단적으로 세워볼게. 1억 빌려줬는데 이 집이 5천이야. 가담법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야. 착한 사치업자 1억 빌려주고 돈안 갚으면 5천짜리 가서 끝내겠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착해 얘가. 근데 뭔 여기다가 무슨 가담법을 적용해가지고 이걸 때려잡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근데 이걸 초과해야 돼요. 얘가 얘가 요 집값 요 집값이 얘를 초과해야 된다고 얘가 커야 된다고 근데 얘가 5천이었어 처음에 근데 나중에 변제 날짜에 가니까 얘가 집값이 오, 올라, 5억이 되고 5억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럼 적용해 안해 안해 착한 사채업자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건 설정 당시 요 초과해야 되지. 그 실행 당시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봐 봐. 채권자 폭리를 방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면 예약 당시라고 돼 있잖아. 실행 당시가 아니고 예약 당시. 얼마예요? 가액, 차용액, 이자, 가담법이 어떻게? 에, 적용한다. 그다음에 요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어? 어, 이거, 부등이안 됐네. 이 어디가 날아간 거야, 이게. 이게. 요게 크죠? 어, 요건 적용이 되고, 요게, 요렇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옮기다 갔나봐, 어디. 잠깐 예출했나봐요? 책에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요건 뭐야? 예약 당시 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요건 뭐야? 집값이 얼마라는 거야? 3억. 요건 얼마야? 1억. 그럼 적용이 된다. 그죠? 렇 근데 대략, 예약 당시 가격은 1억인데, 아까, 아니, 이게, 이게 5천인데, 이게 얼마야? 1억이야. 그럼 요게 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적용이. 지금 받아들이죠? 무슨 말인지? 요 부등이 없어졌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알아. 생이 있다고. 이 됐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아까 환매가 매도 담보라고. 매도담보, 적용이 예, 될수 있다고 라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등기나 등록을 할수 있는 재산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동산은 되나 안 되나? 예전에 구닥다리 문제 이게 있어요. 어 1억을 빌려주면서 고려청자 3억을, 3억짜리를 을억3 담보로 잡았다. 그럼 가등기 담보가 적용돼야 안 돼요? 그걸 물어보도록 참 가짜네요. 왜 <웃음> 가등기야 어떻게 동산 고려 청자에다가 어떻게 등기를 해? 그 호리병 대가리에다가 가등기 써나요? 등기부가 없는데. 그래서 동산은 가등기 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 가담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데 단순히 초과된 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문제를 낸 거라고. 그래서 그 동산은 등기가 안 돼요. 가담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고. 요건 동산은 아무리 비싸도 그다음 두 번째 전세권 있잖아요. 전 저질이야. 전 저질은 제외돼요. 이 자체로 담보권을 실행하기 때문에. 예, 저당권은 저당권 나름대로. 전세권도 경매권 있잖아요. 가담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자 여기 해볼게 인자. 그럼 아까 어오오 뭐죠? 그 이한가? 미만인가요? 요초과 아니죠 아까 초과가안된거 있죠? 초가 안 되는 것들, 그다음에 동산, 그죠?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 저질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 여기는 왜 없지? 안 적어놨지? 근데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없네. 어, 예를 들면 매매 대금, 어, 그다음에 공사 대금 이게 없지 예, 물품 대금. 이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걸 기억하세요. 않는 건데 가장 잘 나오는 시험 문제는 뜬금없이 전 저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요 매매 대금하고 공사 대금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아, 정도만 노란색만. 전체를 기억하면 좋은데 전체를. 초과는 알것 같고 이제 알겠죠. 동산 안 돼요. 등기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그 나름대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적용이 안돼 그다음에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은 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야 돈을 빌려오는 계약이 아니고 매매대금, 공사대금이라고 그래서 이 담보가 등기가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 단 법적 성질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건들지 말자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기 다 나오죠 에? 이거 놔둬버리고 당사자하고 나오잖아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돈 빌려준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도 될수 있고 삼자 3자가 누구예요? 물상. 아까 보증인이요. 음, 물상보증인. 자 목적물은 등기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그랬습니다 가등기를 해야 되니까. 양도담보. 그 다음에 금전채권관계 하나지 않는다. 가등기를 갖출 거. 뭐 똑같은 거니까 처음에 나올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통지 잠깐 봐볼게요. 실행 통지 보고 다시 지문을 보면 금방 알거든요. 지금 머릿속에 이거 대충 알겠죠? 실행 통지 하는 거예요. 저기 실행 통지에 자첫 번째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 거예요. 청산금 평가액을 그럼 청산금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목적 부동산 가액 3억 그다음에 채권액이 아까 1억했잖아요. 근데 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선순위 예를 들면 1억 합시다 그럼 얼마가 돼요? 어 1억이 청산금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후순위는 넣어야 안 넣어야? 후순위 어 채권자는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래서 이것도 어? 기억해 놓으세요 후순위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고 선순위는 포함된다는 거 그다음 2번 빨간색 아, 요거안 써놨네 2번 2번이 뭐예요? 2번이 청산금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청산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만약에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 못합니다 반드시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꼭 통지하여야 됩니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어, 그 다음에 삼취득자에게 그다음에 목적물 부동산이 두 개인데 요 지문은 우리 시험에 아마 어 두번 나왔던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잘안 나오는 지문인데 목적물이 두 개일 수 있잖아요 담보 목적물이 그러면 이 청산금을 계산할 때요 부동산으로 얼마 이부동산으 얼마라는 걸 각각 요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킬 수 있는 채권에 가고 요 비용을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 1억인데 A 부동산은 5천만 원, B 부동산은 5천만 원을 공지해서 통지한다는 걸 표시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하고 요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자, 그 다음 밑에 봐봐요. 청산기간청산기간은애와놔야 돼, 숫자.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통지가 도달한 후몇 개월? 2개월. 요 숫자 애워야 됩니다. 아, 2개월 내라고 했어요. 그럼, 아, 이거 하나 더 쏠까요?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행통지는 채무자 예, 네, 물상보증인, 제3, 예, 네, 취득자, 요세 사람에게 모두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면, 어, 실행통지는 무효입니다. 지금 큰 줄기는 알겠어요? 지금 큰 줄기를? 느낌, 느낌 알아야 되는데. 아니 끌려가지 말고 느낌을 알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좀 보이거든요 이게 처음 보면 엄청 어려워요 담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뭔지 양도 담보가 뭔지 매도 담보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한다고 이게 핵심인데 자 여기 잠깐 봐 인자 청산 기간이 아까 몇 개월이에요 그런데 청산 기간이 2개월인데 청산 기간을 주는 이유가 뭐야 아까 어, 2개월 주는 이유가 채무자에게 변제기행을 주는 거야 한번더 변제해봐라 이건 법이 주는 거야 법이 변제 날짜를 연기해 준다고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아까 후순위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청산금 평가가 잘못된 것 같아 청산금이 많아야 후순위자가 먹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이 기간 내에 법원서 감정평가서를 보내서 그 물건을 다시 감정할 거라고 그럼 제대로 어될수 있죠 그럼 후순위자가 청산기간 내에뭘청구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도록 해요 그럼 이때 경매를 신청하면 두 가지야 기속청산으로 어, 이제는 못 가요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고 이건 채권자는 이제 뭐야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요것은 우리가 귀속 청산이잖아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 근데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이젠 선 요거 가등기 담보권자도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금을 받고 종료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을 못 가져온다고 알아들어요 지금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귀속 청산이 안 된다는 거 하고 하나는 후순위 권리자가 보통 경매를 실행할 때는 자기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청산기간 내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자기 채권, 자기 채권이 변제기,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엄청 유명해. 첨장에 가면 후순위자가 청산 기간 2개월 내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자기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후에만 경매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틀린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2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 채권이요 후순위. 자기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경매를 신청하는데 요게 후자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요게 후로 바뀌면 안 된다고. 요거, 요거 후가 아니라 전혀. 이게 완전히 특례예요, 특례. 원래 채권자가 내 집을 경매 붙이려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돈을 갚지 않을 때 경매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여버린다고. 청산기간 2개월 내에. 대단한 거요. 예 놀리지를 않네? 이걸? 이, 이, 되죠? 어, 언제시나 그 생각하고 있는 거요 뭐로 써? 자, 그 다음에 청산기 지났죠? 2개월. 근데 변제했어? 안 했어? 아니, 변제 안 했지. 안 했죠? 그럼 청산금 주고 본등기 받아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청산기간 통지가 도달한 후 청산금이 지급된다고. 그죠? 청산금 채권이 압류가 되면 채권자는 그걸 공탁하게 돼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친구가 변제를 안 했잖아, 갑이 채무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때 청산금을 지급한다고 누가 지급해? 채권자 을이, 을이 채무자에게 줄거 아니야 근데 어떤 이 갑의 채권자가 이 청산금을 압류한 거야 압류를 했다고 주지 말라고 그럼 채권자는 갑한테 주면 돼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압류 채권자에게 줘버리면 채무자가 얘한테 뭐라고 그래. 야, 너왜 걔한테 줬냐 청산금을. 내한테 줘야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가얘 주면 요 채권자가 내가 압류했는데 왜 채무자한테 청산금을 주냐. 하고 둘이 다툴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법원에 공탁시켜버려.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면. 청산금을 압류할 때는 채권자는 그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 청산금 지급이 그 범위 내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한 후 가등기에게 뭘 받으면 본등기를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까 양도담보는 청산금만 지급하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럼 여긴 동생관계 이해 되죠이제 여기까지는 잠 정매실행 요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보세요. 별표시 하나 해주세요. 요 후순위 거 요거 후순위 권리자 아 후순위가 누군지 알겠죠. 담보 가등기 뒤에 있는 사람 어 뒤에 있는 채권자 아시겠어요. 요거 자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됐죠? 통제해줬다고? 그럼 청산금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청산금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집값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청산금이 적었던 거예요. 그럼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는 청산금에 대한 권리 행사 청산기간 내 하나여 몇 개월이죠? 음. 2개월 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채권이 변직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자 이제 내용을 봐볼게요. 이제 한번 봤어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보는 거요. 한번 박스 두 번째 세 번째. 이래도 못 먹으면 책이못 지는 거고 이제 아, 담보 가등기가 어려워요. 난 진짜 어렵게 공부했어요. 설명이 사람 이 없어 이게. 자 실행 담보 가등기권자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력 이걸 뭐라고 해서 할까요? 이걸,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귀, 속, 청산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실행 방법 보이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에, 공적 처분 청산이라 그래. 공적 처분. 공적 처분 청산. 이말 들어가야 돼요. 공적 처분이나 아니면 경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적은 안 돼. 사적 처분 청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사적 처분이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 집이 있었잖아요 집을 그죠? 그러면 죠그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채권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집을 얘가 팔아 누군가에게 누군가 팔면 매매대금 들어오잖아 그럼 매매대금 들어오면 자기 거 피담보 채권을 공제해 그럼 나머지를 주겠다 이런 거야 이해 돼요? 얘 둘이 팔았잖아. 요 강남 텀이라서 만난다. 얘. 3억짜리를 2억에 팔아. 얘한테. 강남 텀이 만나서 얘한테 200준다. 수고했다고. 둘이 짜분다고, 매매를. 매매 대금을 조작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사적 처분을 못하게 해요. 알아듣죠? 그런 경우 많죠. 깍두기가 있는데. 이걸. 그래서 여기 이걸 귀속청산, 공적처분, 경매, 사적은 안 된다고. 알아듣죠? 요것만 인정하는데 요게 공적은 저당권과 똑같아. 경매니까. 이게 되죠? 요건 셈에 내기 힘들다고. 저당권 중에 내니까. 우린 요것만 내는 거야. 요거, 요 절차. 요 절차. 요걸. 자, 그럼 권리취득 보이죠? 요게 뭐예요? 귀속, 음, 청산이다. 소유권 가져오는 거, 소유권. 근데 아까 가등기는 본등기 가져와야 되죠?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지금. 자 먼저 실행통지하죠? 실행통지하니까 막 지나가죠, 글자가. 그죠? 그 다음에 도달되면 청산기가몇 개월? 2개월. 2개월.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하죠? 그리고 뭐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자, 물어볼게.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양도담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양도담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 자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물어볼까, 이렇게 한 주씩? 41번, 오늘 1일이니까. 41번 누구요? 수학선생님 생각나네. 김현석선생님. 자, 꼭 내가 38번인데 맨날 38번만 시켜, 씨아 <웃음> 진짜. 자, 양도담보요. 이 사람 등기 됐어, 안 됐어? 됐으니까, 언제?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 가득 기사 한 분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됐지? 네. 그럼 언제? 네, 본 등기 시 하면 되지. 뭐? 이건 청산금 지급 시 여기는 본 등기 시. 아, 힘들다. 그죠? <웃음> 자 이제 다시 가는 거야 실행 통지. 실행 통지. 요거 보는 거예요. 실행 통지. 요거 어, 실행 통지. 자 이렇게 가볼게요. 아, 이 정도만 해도 가든기 여러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하다니까. 자, 통지사항이 뭐예요? 청산금 평가액이다. 보이죠? 청산금 평가액. 2억, 1억. 자, 청산금 목적 분석금 평가액에서 뭘 공제한다?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 되죠? 담보부동산에 선순위 동그라미. 담보권이 있을 때에는, 그죠? 렇 그럼 요 채권액을 계산할 때, 계산함이 있어.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시킨다 선순위는 포함시킨다고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후순위 보여요?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시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별표시 해볼까? 여기 별표시 여기 별표시 이렇게 눈에 보이죠? 어. 두 번째 봐봐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집값이잖아. 그 부동산, 담보 목적 부동산. 아, 요거 하고 시게쳤다 오면 가본다고, 다. 다시 해야 되네. 나는 힘들어. 자, 봐요. 채권자가 보여요? 나름대로 평가한, 이게 뭐야? 나름대로 평가했다는 건 주관적으로 그 집값을 계산한 거야. 어, 어 평가액을 통지하게 되고, 그것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 통제도 효력이나 청산 기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걔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이런 의미 유효입니다 이 되죠. 오케이. 자, 요거 어,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 문제 두 번째 B. 청산금이 평가를 했어요. 그때더니 끝털이 보니까 뭐라고 해서. 청산금이 아까 없어. 청산금이 없다라는 거 보이죠? 그럼 청산금이 없다면 그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청산금이 없을 때는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틀리다고. 어, 이것도 아주 잘 나온 질문이에요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아까 10번. 둘 이상의 부동산 있을 때는 각각 그 청산금을 공제해야 된다 그랬죠? 그 세부 목록을 밝혀야 된다는 거. 이건 읽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D. 어, D는 어디를 동그라미 쳐야 돼요? D. 알파벳 D. 어디? 채권자가 중요해. <웃음>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다고. 어, 보여요? 근데, 채무자는 봐요. 채무자 등이란 말 보이죠? 왜 등일까? 등이 누굴까?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취득자는 끝털이 다툴 수 있다. 어.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는 끝털이 다툴 수 없어. 후순위는 다툴 수 없어. 그 대신 뭘 인정해? 후순위자에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경매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청산기관, 2개월 내에. 아, 그러면, 청산기간이 지나버리면, 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어, 청산기간 2개월 내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채권자는 다툴 수 없고, 채무자는 다툴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는 다툴 수 없지만, 경매를 신청한다. 자, 통지 상대방은 누구예요? 자, 채무자 등이라고 돼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외와요 채무자, 물상보증엔, 담보가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삼취득자세 사람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음, 1인이라1인 이라도 누락이 됐어. 그럼 이 실행 통지는 유효부요? 무효? 통지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겼나봐. 세 사람한테 통지를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하고 등기를 가져온 거야. 등기를? 그럼 그 등기도 무효죠. 그냥 나중에 사후에 보정을 했어. 그럼 사후에 보정을 했다는 것은 실행 통지하고 청산 기관 다시 준 거죠. 그럼 유효부효 네, 유효가 돼. 다시 실행 통지하고 청산금 청산 그 청산 기관 2개월 줘야 되죠. 근데 2개월 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와 버린 거야. 그 등기 유효부효 무효. 무효. 사후보정 할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유효. 다시 2개월을 주면 그 등기는 유효로 바뀐다고. 사후보정이 다 가능합니다. 사후보정이 뭔지 알죠? 그 절차를 걸치지 않았을 때 무효이지만 후에 그 절차를 다시 걸치면 유효가 된다고. 자 A.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실행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해요? 채무자 물상 보증인 삼취득자 했죠? 하면 지체 없이 이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후순위자에게 후순위자에게 야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 삼취득자에게 이러 이러한 내용을 통지했다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후순위자에게 이런 통지 실행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려준다고 그럼 이 후순위자도 청산금을 언제 받는다는 걸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거야 왜? 채무자에게 돈이 넘어갈 때막 떼서 받아가고야지 하루 뒷날 가면 돈 없어 채무자가 이미 돈 빼돌렸다고 청산금을 그러니까 책 후순위권자도 채권자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주면 요이똥 해가지고 가서 받는 거야. 돈 내놔? 그래야 될거 아니야. 하루 늦게 갔더니 돈이 없네. 백제 근다고, 채무자가. 지금 대화가 되는 거죠? 자,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이요. 아까 채무자, 물상, 성취득자. 그럼 누락되면 어떻게 해야 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 통지해야 돼. 자, c 번 <웃음> 자, 채무자 등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통지하지 않았다라면 누락된 거 아니야? 그렇죠. 누락됐다면 청산 기간 진행되지 않고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후에 적법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져와 양도 담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제말 이해되죠? 근데 뭐라고 했아까 이거? 사후에 보정을 하면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어, 된다고 이제. 사후 보정하면 유효가 돼요. 이건 아니 실행 통지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누락했다고 그 등기를 가져왔지. 그래서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사후에 다시 통지하고 그 절차를 걸치면 유효로 바뀔 수가 있다고 사후 보정 보정 속옷 입잖아요. 보정. <웃음> 자, 통, 내가 그런 것까지 꺼내야 되겠어요. 지금 통지 시기는 언제예요? 야, 내, 당신 집 가져가, 가재가 언제 통지해? 통지는 피담 변제기 이후라면 언제든지 돼. 변제 날짜 이후에는 언제든지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통지하면 된다고. 제한이 없고요. 서면 구두 모두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이어야 된다. 우리 시험에서 요식행위 반드시 서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게 언제냐면 어, 집합건물에서 재건축할 때 재건축의 정족수는 5분의 4가 필요한데 5분의 1 반대자에게 재건축 참여 여부를 통지할 때가 있는데 그건 서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분류식이에요. 대리권 수혜는 어떻게 해요? 대리권 수혜는 서면 구두, 명시, 예, 네, 묵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요?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분류식이니까. 그럼 실행통지는 어떻게 해요?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분류식이니까. 다 분류식이니까. 자, 어, 청산기간 경과라는 게 아까 몇 개월이죠? 2개월.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몇 개월?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채무자는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청산에 들어간다는 게 뭐야?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 A번 청산기관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해 됐죠? 그다음에 후순위,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항상. 후순위 채권자는 청산기관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의 요 빨간색. 자기의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언제?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도래한 후가 아니라,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청산 방법. 어,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 청산을 지급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함으로써, 멀취득해소유권을 취득하는 기속청산 방법. 됐죠? 자, 청산금 지급. 채권자는 청산경인 경고한 후에, 실행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청산금을 누군가가 뭐 했다 그랬어요? 압류했다 그랬죠? 그럼 압류한 경우는 어떻게라? 에, 공탁을 할수 있다, 없다? 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압류하면 공탁하면 돼요. 이건 채무자에게 줄 필요 없이.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청산금 지급 시계 자, 얼번 어, 청산금 지금 청산금 청산기간 만료시에 지급한다. 만료시 동그라미. 지급한다. 따라서 어, 만약에 청산기간이 지나지 않았잖아 2개월이. 1개월 줬는데요. 청산금 지급하고 등기를 가져온 거야. 그 소유권 취득할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고 청산금 지급해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청산기간 1개월 지나고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잖아요. 다시 청산기간 줘야 돼. 1개월 더. 이게 사후 보정. 사후 보정을 하면 유효가 돼요. 그 대신. 자 그래서 따라서 채권자가 청산기간 만료 전에 보인가요?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한 채무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할 경우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를 가져와도, 등기를 여기, 여기를 해볼게요. 만료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동산에 붙어 있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이건 내 거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고. 자, 청산금 공탁은 아시겠네, 이제. 자, 누가 했어요? 압류했죠? 가압류했죠? 그럼 어떻게? 공탁하여 그 채무의 며, 어, 범위를 면할 수가 있다고. 여긴 이해 되죠, 이제? 이렇게. 자, 경매 실행은 안 봐도 돼요. 자, 이, 봐봐. 경매 실행은 옆에다가 저당권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담보, 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경매 넘어, 이제 조금만 해보게요. 그럼 쉽게요. 경매가 넘어갈 때그 경매 넘어가는 부동산에 붙어있는 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변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모두 소멸해야 해? 모두 소멸해. 자 다시 질문. 가등기가 붙어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들어간 거야. 경매 신청이. 그럼 가등기권자는 뭐라고요? 소멸되지 않는다. OXX. X. 저당권과 똑같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변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상관없이 싹다 소멸해요. 그게 중요해. 싹다 소멸한다는 거. 그래서 자, 1번 담보가 등기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한다. 귀속 청사 아니면 경매를 신청한다. 공적 처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자 그래서 만약에 경매로 청구하여 목적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 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을 배당 받으면 되죠. 만족할 수 있다. 그때 경매가 넘어가면 담보가 등기는 뭘로 취급해요? 저당권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후순위보다 경락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이게 대시죠? 자, 그다음 어, 됐고 여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쓸까요? 세 번째,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요 담보 가등기권자가 담보 가등기권에 같은 사람이에요. 네, 권자가 어, 피담보 채권을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를 못했어요.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 요건 경락으로 경락으로 예, 소멸한다 난다. 예, 소멸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어 변제를 모두 못 받았다 하더라도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된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네요. 자. 5분만 제가 더 쓸게요. 어, 힘들어도 이거 마무리니까 자, 여기 뒤에 지문 보이죠? 아, 지문 봐봐요. 자, 여기다 써놨네. 내가 지문을. 이거 다 옳은 지문이고 기출 지문들이거든요. 자, 여기 공사 대금 동그라미, 매매 대금, 물품 대금 보이죠? 어, 이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그 다음에 예약 당시, 예약 당시 동그라미고요. 자, 목적 부동산의 시가, 집값, 집값, 집값의 시가가 초과해야 돼? 안 해야 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아까 그 금액이 어, 적용된다. 3번에 예약 당시입니다. 예약 당시 피담보채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라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이야? 부동산 가격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이 1억이에요. 이해 되나요? 그럼 1억 빌려주면서 5천짜리 담보가 등기 한 거잖아요. 그럼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어, 요거두개 비교하면 되죠 자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 경과 후 경매에 의해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귀속청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다만 5번 사적 실행인 처분청산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가기 전에 만약에 현장에 갔더니 지문에 사적 처분 이게 눈에 띄죠 공적처분, 눈에 띄죠. 경매, 눈에 띄죠. 이 질문 OX. 앞에 수식어가 없어. 그냥 앞에가 사적인지 공적인지 이게 없다고. 그냥 처분청산. OX. 어, 이건 X. 아니, 인정되지 않는다. 아, 미안해. 어, o. 이거. 그래서 처분 청사만 나와 있으면 사적 처분을 물어보는 거야. 의미 자체가 질문에서. 만약에 이걸 어, 공적이란 말이 없이 쓴다면 경매로 쓸 거예요, 우리는요. 경매는 인정되지만 여기 요거 처분 청사만 나와 있으면 이건 요 사적 처분을 말하는 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거라고. 아니, 단어 단어 싸움에서 경매는 인정돼 안 돼? 경매는 인정되죠? 사적 처분은 안 되죠? 공적 처분은 인정되죠? 할수 있다고. 근데 처분 정산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안 된다고. 사적 처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첨불대자 그다음에 6번. 실행 통지는 어떻게 해요? 서명, 구두, 분류식이잖아요. 이게 분류식인데 예전에. 어 반드시 서면으로 실행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서면 아니에요 그다음 에 누구한테 해요 채무자 요거 후 요것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삼취득자에게 실행 통제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 누락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실행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본등기를 받아온 거야 본등기를 맞췄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어 실행 통제를 안 하면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자, 8번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거죠 청산금을 계산할 때 그럼 목적물 가액이 아까 3억이었고 빼기 1억이잖아요 그럼 2억이 청산금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통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채권자는 자기가 통제한 것을 다툴 수 없다. 청산금이 없대요. 어, 여기 써놓을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음, 있다. 이렇게. 어 청산금이 없대요. 그 실행통제 할수 있다? 없다? 어,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어. 자, 12번. 어, 실행 통지가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취득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 해야 돼요? 어, 2개월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어, 경고하면, 아, 아까 청산금이 없다고 그랬죠? 청산금이 어, 없네, 여기. 어, 청산금이 없어도, 없어도, 없다도 2개월 줘야 돼, 안 줘야 돼? 어, 이거 줘야 됩니다. 청산금이 없어도 2개월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청산 기관 경과 전에 예, 무청산 특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어, 무청산, 청산하지 말고 소유권 주기로 하죠. 약속하자 안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채무자, 물상본인, 삼취득자는 정당에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에 변제하고 가등계 말소 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다툴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채무자 등은 다툴 수 있다 아까 청산금에 대해서 어,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다툴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15번에 아까 변제기 있잖아요 어, 청산금 어, 지급 전에요 지급 전에 변제 말소 할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 말소 예, 네,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청산금 지급되기 전에 변제 말소할 수 있죠 근데안 되는 경우 두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10년이 경과됐어 그 다음 누구야 선의 3자 괜 저는 이걸 외울 때 거꾸로 외워요 선의 10년 선의 10년 이렇게 선의 10년은 변제 말소가 안 돼요 이거 외워놔야 돼요 선의 1 0년은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 10년 선의 10년 자, 그 다음 16번. 어,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후순위 채권자 동거라며. 음, 후순위권자는 자기 채권이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이제. 17번. 청산 절차를 걸치지 않고, 걸치지 않았네? 무효지 뭐. 무조건 무효. 이렇게 나오면 무효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청산 절차를 걸칠 수 있죠? 그럼 뭘로 바뀔 수 있다? 유효가 돼. 이게 사후보정. 사후보증이 가능하다. 자그 다음에 18번.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하였으나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들한테는 실행통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19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이하게 없으면 담보 가등기권자는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 가등기권도 같이 떠나갑니다. 수반성 가능하다는 라 거.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원래 어려워요. 담보 가등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 절차 대략 알겠죠. 근데 먼저 이것부터 해보세요. 변제를 안 했잖아요. 그럼 실행통지 먼저 해요. 그리고 도달되면 청산 기간 2개월 줘야 돼요. 그럼 돈 변제 못 했죠. 그럼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본등기 가져온다. 요 위에 있는 대가리부터 기억하세요. 기억을 한 다음에 이다 살을 붙이면 돼요. 가장 쉬면 여기가 포커스거든요. 거의 대부분들이 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힘들었네요.